잉겨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포의 스폰지밥을 피해서 탈출하는 게임을 준비해봤습니다. 음. 어, 여기 집게리아 아냐? 오, 오. 집게리아인데 조용하고 뭔가 이상해. 뭐냐? 오? 오! 어, 얘들아, 음? 나 집게리아에 들어왔는데 되게 공포스러운걸? 어쨌든, 뭐지? 여기서 탈출하는 거야. 여기 직가리아에는 스폰지밥이 있는데? 징징이랑? 어 얘들아 안녕? 나도 개살 먹어 먹을래! 나도 개살 먹어 먹고 싶다! 이거 돌아다니다 보니까 열쇠 같은 거 주는데? 음아무 탈출하는 데서... 얘들 있... 음. 밖에 해파리가 있어! 해파리가 어딨어? 우와! 해파리다! 야! 아. 해파리가 쫓아와! 해파리가 쫓아온다! 응. 어이 앞에다 이걸 이걸 부셔야 되나봐 잠깐만, 망치로 이거 부시고, 으, 으, 에, 해파리가날 수왔어. 리야, <웃음> 리야, 리야 잡혔어. 야, 도망자. 어떻게? 오, 해파리가막지나가네 오, 뭐야? 오, 오, 해파리짱 빨라. <웃음> 와. 너도 잡혔어? 어, 이거 잘 피야 해 되네. 이놈은. 망치랑. 스패너 마, 필요하고 이 입구에 있는 이 도구가 필요해 오케이 나 망치 얻었고 망치로 빨리 부셔야지 2층에 있어 근데 그 스폰지밥 괴물은 지... 어디 있어? 따아아 어! 아 잠깐 잠깐 잠깐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리아야 한번 봐줘 야얘 리아다 얘 리아가 야 스폰지밥이야 와야와야 맨날... <웃음> 진짜 무서워 야야야 야, 야, 야, 저거 뭐야 오 아흐 따 야야야야야야야야 따따 여기 보니 마 진짜 무서워 예리가야에온걸 환영한다 얘들아 따한명 <웃음> 개살 보고 패티로 만들었다 따한명더 <웃음> <웃음> 개살 보고 패티로 만들었다 따. 여맨아 너도 개살 버거가 되자. 땅. 와 진짜 무서워. <웃음> 여기 올라오면은 못 내려가 이 길밖에 없어. 가야돼, 가야돼. 파란색이 왜쓴거든 일단 망치 써야 돼. 어 망치 왔어 왔어 녀석이 왔어. 미호야 빠. 야야 야야 야, 야, 나... 야, 야, 야, 야 미호야 도박쳐 일단 스패너랑 그거 필요해. 스패너랑 열쇠 이런 거 일단 숨어서 좀 따돌리자. 따아 야야야 야, 야, 야, 야, 리아가 나 발견했나봐. 리아 가잘 안돼. 와야 <웃음> 나, 나, 나 진짜 너무 서워서나 그만해. 야, 나, 야. 나는 맛있는 밥이 될 거다. 따. 따. 살 먹어가 되자 따. 야. 저 스폰지밥 너무 무섭게 생긴 거 아닌가요? 야, 미호야, 일찍 했거든, 스폰지밥. 조심해. 말아. 알고 있었구나. 나 머리가 커서, 그거 하면은, 그렇게 되더라고. 어, 나 지뢰 밟았어. 스폰지밥 미안해. <웃음> <웃음> 야, <웃음> <웃음> <웃음> 어, 나 소름 돋았어 지금. 어. <웃음> 오오아 어! 어! 어! 이거야 몰았다 오 어! 열쇠 위치를 모르겠다 땅 무슨 열쇠 필요한다 초록색 열쇠, 열쇠 발견했네 빨간색 열쇠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스페너까지 풀어놨거든 초록색은 썼어 쓴 거야 그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A few moments later 아 빨간색 열쇠 여기다 쓰는 거구나 어 근데 빨간색 노란색 열쇠 쓰는데 알아? 혹시? 아니못 봤어 어! 어! 왔어 왔어! 빨리 빨리 기리못들 어! 빨리, 빨리, 아, 빨리, 빨리. 해놨다, 여기가 못 아! 아! 미호야! 나 머리가 커서 구멍이 터뜨면 안돼! 아! 미오개살일버 됐다! 아! 진짜 무서운 녀석이네? 스페셜 메뉴다 2층에 없었어? 열쇠? 아, 아, 아, 아, 아, 아. 헬로와 <웃음> 와! 나... 아쟤 뭐야! 쟤 술래 너무 잘해! 아 이거 지하도 있네. 맞네 공간이 한번 대충 파악해봐야겠다. 아, 하 노란색이었어. 여기다 쓰는 거다. 지하에서. 아 이런 데가 있어! 오! 이런 데가 있네? 아 <웃음> 죽어이거버리야 와... 스포지가 잔인한 것 봐. 구독. 얘들아 이번에 깨보자. 보시다. 좋아. 와, 일단 판자 발견. 판자. 판자로 2층에 연결해 하고 스패너라 망치 필요하다. 망치 2층에 있다. 이번엔 깨보자. A few minutes later. 얘들아, 이 콘서트 같이생긴건 음. 대체 어디에 어, 쓰는 그거, 거야? 아까부터 어? 계속 있던데. 그거 지하에서 연결하는 거야. 근데 지금 스폰지밥 보신데도 좀 잘하는 거 같다. 2층 간다. 오케이, 스패너 썼고 일단, 여기. 지하로 내려가볼까? 지하가 아까 계산, 으아! 오! 으아! 오! 으아! 리아, 여기! 으아! 으아! 오, 오, 오, 다행이다. <웃음> 와, 진짜 부탁생겼어 여기 보라색 열쇠 필요해, 위에! 안 보여. 어, 리아, 여기 석궁 있어, 석궁 들어라! 어, 여기 노란색 열쇠도 있어. 어, 나이스. 노란색 열쇠가 아마, 저기, 지하에 있던 것 같은데? 노란색 열쇠야, 들고 석궁 들어라, 너는 A little longer than 난사라지 아, 얘들아! 여기 지야, 여기! 그 모래사장 있는데, 모래사장! 아... 모래사장... 아, 여기 빨간색, 파란색 그 선이 필요해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어, 파란색 있는데! 어, 그러면 일로 모래사장 쪽으로 와 초록색은 맨 위층에 있었어 음, 오케이, 오케이 내가 갖고 올게 스패너도 필요하네 어? 스패너 나 있어 오케오케 내려와야돼 아 여기 어? 파란색깔 이미 연결했는데? 누가? 빨간색하고 초록색 얘들아 내가 친구 데리고 왔어 야야야 야, 야, 이거 어떻게 그거 어떻게 따돌려 큰일났다 음, 음. 큰일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다야문닫으 음. 어떡해 그 빨간색 있잖아 여뱅아 어 그래 나 초록색깔 위에 있어가지고 나 그거부터 할라 했는데 가자 가자 연결하러 가자 오케이. 와 아, 연결했고 음. 연결했다 얘들아 초록색깔만 이제 그 연결하면 돼? 스페너 어디뒀어? 스페너! 스페너 필요 없는 것 같아 여기 썼다 아 썼어? 굿굿굿 카드키가 있는데? 어? 카드키? 봐봐 아 이거 한개 연결하고 카드키로 문 여는 건가봐. 내가 하나 연결하고 올게. 그 초록색 초록색 줄 있잖아. 그거 맨 위층에 있다. 2층맨 위층. 아, 그거 틀고 있어. 어, 내려와, 중대수... 내려와. 어 정장. 왔다, 왔다, 왔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조심, 조심. 스포지 밥이 좀 정교하게 잘 깔아놨어. 됐다, 됐다. 가자, 리아야, 카드키 갖고 와. 나 걸렸다. 어,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열렸어. 어, 이거 탈출 열쇠. 이거 탈출 키 아니야? 그렇지. 탈출 열쇠. 어, 개살버거 사장님 금고네. 와 여기 비법 이 있어. 어디, 어디? 플랑크톤이야? 이거 왜 훔쳐가? <웃음> 훔치게 하는 게아니고 우리 부자야. 가자, 가자. 이제 아, 이거 가. 들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다 끝난 거 같은데 연결. 자, 오, 오 놀래라. 아야 놀랬잖아. 스폰지가 데리고 온거 아니지? 왜? 어떻게? 아, 저 빨간색 키 있으니까 반대편으로 나가자. 얘들아, 나키 갖고 왔어. 음... 이제 어떻게 해? 카드 키 저따라도 쳤 저... 음... 야, 카드 키저 옆에 기계에도 꽂는 것 같은데? 안 꽂아도 된대. 아, 일단, 일단 내가 일단 내문 열게. 일단. 내 따돌리고 문 열자. 나문 갖고 있어, 지금. 와이 지뢰가 왜 이렇게 많아? 가자 가자 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지금 열어봐 열어봐. 음. 응. 어, 뭐, 가자. 괜찮네. 그 예. 카드키는 뭐에 쓰는 거지? 뭔데 쓰는 건가 봐. <웃음> 글쎄. <웃음> <웃음> 좋아요. 아어제 우리 탈출했다. 와 공포의 스폰지밥 무서웠다. 아이 여기 뱀인 평점 2점으로 줘야겠다. <웃음> 평점 2점? 자 어쨌든 공포의 스폰지밥을 피해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